대진대학교 T-WIN 시스템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부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대진대학교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T-WIN 아이콘을 클릭하면 창의 융합 인재 양성 관리 시스템인 T-WIN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포털 대진 시스템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왼쪽 상단에 관리자 사이트로 이동 후 핵심 역량 개발 관리,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비교과 프로그램 코드 관리를 클릭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코드 관리 화면입니다. 상위 코드, 중위 코드 탭으로 구성되며 코드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위 코드나 상위 코드를 추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등록 화면입니다. 새로운 비교과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위 프로그램 코드와 프로그램 명과 영역을 입력하시고 참여 시간과 난이도를 입력하면 환산 점수,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마일리지 산출 버튼을 클릭하여 산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기간 및 장소, 담당 운영 부서, 예산 분류와 내용을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및 운영방법과 과제물, 참가증명서, 사전조사, 만족도조사 사용여부를 작성합니다. 하단의 계획성 평가를 진행하여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완성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승인 목록에서는 신청한 과정의 승인 여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등록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승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으로 프로그램 검색을 할수 있으며, 수평으로 이동하여 승인, 반려 처리가 가능하고,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선택하여 일괄 상태 변경으로 동시에 적용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명 클릭 시 하단에서 등록을 승인하거나 폐지, 반려, 관리자 취소, 수정, 삭제 등이 가능합니다. 등록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 절차가 진행되어 이후에 운영 승인과 마일리지 승인, 결과 보고서 승인 등의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내역 화면입니다. 상태를 기준으로 검색하시거나 프로그램 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이동하시면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한 인원을 확인하고 출결관리 필드에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마일리지를 일괄적으로 추가하거나 학생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출석부와 과제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비교과는 수정이 가능하며, 타인이 작성한 비교과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내역 상담 화면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상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을 클릭하여 각 항목으로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으며, 수평으로 이동하여 신청자 보기 필드에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자 현황을 확인하고,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삭제 기능으로 특정 학생을 선택하여 해당 학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결과면입니다. 화 마일리지 승인과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승인과 취소로 검토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승인 시 학생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마일리지를 획득하며 만족도 응답 페이드의 다운로드 버튼으로 만족도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버튼을 선택하여 보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한 마일리지 승인 여부와 결과보고서 상태의 확정 또는 반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 종합 보고서 목록 화면입니다. 각 부서별로 비교과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프로그램 목록을 검색할 수 있으며, 종합보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 종합보고서 목록 현황에서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을 종료합니다. T-WIN 시스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